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아담 스피커 야 내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세팅도 안해주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Burn milk.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프로용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의 명가 아담 오디오입니다 아담 오디오의 상위 라인업인 S 시리즈 그 중에서도 9인치 우퍼를 탑재한 3웨이 스피커 S3V와 7인치 우퍼를 탑재한 투웨이 스피커 S2V 요두 모델인데요 S시리즈는 베를린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s 아트 트위터와 HPS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 s 아트 트위터가 이제 리본 트위터인데 리본 트위터는 실제로 사람이 막 손으로 접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베를린에서 열심히 독일인들이 막 접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담 S시리즈를 몇몇이 뜯어보면서 S시리즈의 장점과 그 다음에 세팅과 관련돼서 유의할 점들 이 관련된 매뉴얼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가상악기로 굉장히 유명한 VS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아실만한 그런 가상악기인데요. 이 VSL의 라이브러리를 작업하는 싱크론 스테이지 비엔나라는 스튜디오에서는 S 시리즈로 야, 이 5.1 채널이 다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 룸 같은 경우는 S6XS, 어, 굉장히 큰 라우드스피커죠. 이걸 비롯해서 이제 또 B 룸에서도 모든 세팅이 아담 S 시리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안리, 뭐 오자키 아미 아, 뭐 7,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이런 가수들의 엔지니어로 유명한 그런 미주오 마우라라는 엔지니어가 S3V의 가로형 모델인 S3H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S3V에서 V가 바로 버티컬을 뜻하고요 S3H에서 H는 호리젠탈, 즉 이렇게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S3H 호리젠탈 모델이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터링 스튜디오로 유명한 8.1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S3V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g 의 S6X. 아, 큰게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는 게임회사인 넥슨과 NC소프트. 그 회사 내에 있는 녹음실에도 S 시리즈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도 개인 작업실에도, 스테이튠도 녹음실에도, 이 각종 스튜디오와 프로듀서들에게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S2V 인데요 위에 보시는 게 s 아트 리본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게 HPS 웨이브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롭게 제작된 ELE 베이스 드라이버 유닛입니다 지금은 7인치 2웨이 스피커인 S2V의 전면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3웨이 스피커인 S3V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체감이 되시죠 지금 S2V 같은 경우는 7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데 S3V 같은 경우는 9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미드레인지 유닛이 더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커진 모습입니다 3웨이 스피커인 S3V 같은 경우는 DCH 미드레인지 유닛이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이즈로는 S3V가 S2V의 거의 두배 정도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의 경우는 S2V와 S3V가 동일한데요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좌측 하단에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파워 스위치가 뒷면에 있는 것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작업실 스피커들 한번 세팅해 놓고 책상 뒤까지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껐다 켰다 할 때마다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죠 자 먼저 가운데부터 보시면 당연히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인 XLR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 AES 디지털 단자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로 바로 연결을 해도 이 스피커를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모니터 컨트롤러에 AES EBU 단자의 아웃을 스피커의 인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AES 단자의 아웃을 반대쪽 스피커의 AES 인으로 연결을 하시면 AS 즉 디지털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5.1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단자를 활용해서 손쉽게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USB 단자가 있는데 이 USB 단자는 이 S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DSP 즉룸 어쿠스틱 보정 EQ 프리셋들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때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SB입니다 USB 인풋이라고 해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로지 이 아담 스피커의 DSP를 따로 설정하기 위한 USB 컨트롤러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던 로테이트 푸시풀 셀렉트 단자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자 이렇게 프리셋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담의 S 시리즈에서 자랑하는 DSP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눌러보면 처음에 퓨어, UNR, 그 다음에 유저 프리셋들 3개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프리셋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퓨어랑 UNR이 아담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리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프리셋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USB 단자로 개개인이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가시면 자 인풋,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인풋의 볼륨, 그리고 딜레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딜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AES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스피커를 연결을 하다 보면 스피커 사이에 미묘하게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이들을 개별적으로 보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스피커를 셋업할 때 스피커의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위터와 내 귀의 위치가 비슷하게 오도록 이렇게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스탠드를 따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트위터 위치와 이 스피커 간의 이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앉았을 때 귀의 위치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음악을 할때꼭 필요한 것은 줄자입니다.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피커 스탠드가 새로 구매한 스피커랑 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스피커 스탠드가 낮은 경우는 보조 스탠드라던가 아니면 스피커 아이솔레이터, 뭐 스파이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좀 띄워 가지고 트위터 위치에 맞추면 되고요 스피커 스탠드가 너무 높아 가지고 트위터가 내 귀보다 너무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틸팅 기능이 있는 스피커 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스피커 각도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트위터가 내 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매뉴얼에 보면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벽면에서 한 40cm 정도 이상을 띄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을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너무 가깝게 붙게 되면 이 스피커의 소리들이 벽면에 이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음 공진, 붐인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음이 막 벙벙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벽면에서 너무 많이 띄게 되면은 딥이라고 해서 특정 대역에서 갑자기 소리가 훅 꺼지는 그런 영역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벽면과 스피커의 사이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 40cm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당겨 보시거나 조금 더 넣어 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피커를 놓으실 때 최대한 좌우가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공간의 이제 효율성 같은 거를 위해서 코너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피커를 벽의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시키는 것들만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소리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정의감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이, 그 다음 벽면과의 거리, 그 다음에 방의 중앙 가까운 데에 이제 놓는 그런 스피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하셨다면 이제 내가 레퍼런스 음악들을 이제 들어보면서 내 취향에 맞게 어느 정도 DSP 튜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의 S 컨트롤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USB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이 DSP들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S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오픈을 누르면 EQ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EQ 창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프리셋으로 만들고 이렇게 유저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로타리 노브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됐던 인풋 소스 ASL이나 ASR 뭐 아날로그 요 세팅도 지금 여기서 컨트롤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볼륨 딜레이도 여기서 컨트롤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들도 퓨어, UNR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저 프리셋들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스토어 리셋 이렇게 읽거나 저장하거나 리셋 하거나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프리셋들도 로드 하거나 세이브 하거나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도 요 s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dsp 같은 경우는 5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번째 즉 퓨어와 유의 날이라고 적혀 있는 이 프리셋은 아담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리셋이고 저희가 따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퓨어 같은 경우는 아담에서 제공하는 팩토리 프리셋 같은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고 플랫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DSP상의 플랫이 여러분들의 룸에서도 똑같이 플랫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귀로 듣거나 혹은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플랫한 상태들을 체크를 하시고 본인의 룸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더 좋을 두 번째도 역시 아담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리셋 중에 하나인데요 UNR이라고 유니폼 내추럴 리스폰스 라고 하는 프리셋입니다 자, 이 프리셋은 퓨어에 비해서 보다 내추럴하고 다이나믹한 커브를 가지는 그런 프리셋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청음을 해봤을 때 UNR이 퓨어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그런 음악적 특성들이 스피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퓨어 플랫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한번 조금 재미있게 즐겨보겠다, 들어보겠다 이런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을 하실 때는 UNR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룸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S-Control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본인의 프리셋들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꼭 정밀한 측정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들, 레퍼런스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좀 좋아하는 사운드에 근접하게 좀 튜닝을 해본다거나 그 레퍼런스를 다른 작업실 혹은 다른 스튜디오 이런 데들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 스피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 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몸으로 이렇게 좀 느껴보면서 유저 프리셋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믹스한 곡들을 일부러 마스터링 스튜디오의 클라이언트와 직접 가서 이렇게 결과물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 뭐가 차이가 있다 싶으면 제가 평소에 많이 듣던 레퍼런스 곡들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한번 들어보자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직접 들어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 스튜디오 모니터와 이제 뭐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이렇게 좀 보정을 해보기도 하고 뭐 스피커 위치를 조금 바꿔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정확하게. 뭐 맞출 수 있도록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이제 모니터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른 스튜디오나 혹은 뭐 다른 마스터링 스튜디오, 다른 작업하시는 동료분들 이런 작업 환경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좀 직접 튜닝해보고 맞춰보는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겪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아담 스피커는 전작들에서 엑스아트 트위터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트위터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하이 리본 트위터의 특성상 이 고역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오, 이렇게 듣기 힘든 그런 되게 화려하고 예쁜 고역이 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는 좀 귀에 피곤한 소리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해서 가 갈리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트위터가 s 아트로 넘어오면서 훨씬 정확하고 명확하지만 피곤하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고역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이 SART 트위터를 받쳐주고 있는 HPS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음역대 사운드가 믹싱 콘솔이나 데스크에 이렇게 직접 반사되는 그런 초기 반사음들을 이렇게 감소시키도록 설계가 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스위 스팟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스피커를 세팅하고 들을 때 스피커의 소리를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스위 스팟 이스위 스팟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스위 스팟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다는 라 거는 어, 아담 S 시리즈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스피커들, 덩치가 있는 스피커들은 이렇게 작은 작업 공간이나 작은 룸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넓은 큰 스튜디오나 조금 큰 작업실에서 큰 볼륨으로 재생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렇게 높은 SPL, 이렇게 높은 볼륨에서 음악을 재생을 하다 보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떨리면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런 불필요한 공진이나 왜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새로 탑재된 ELE 베이스 드라이버와 댐퍼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기술력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3웨이 스피커인 S3V에서는 이렇게 미드레인지 유닛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투웨이인 S2V보다는 미드레인지가 더 추가된 S3V가 더 많은 레인지와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에서도 더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겠죠 S 시리즈만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인상이 굉장히 샤프하고 정밀하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믹싱 작업이나 곡 작업을 할때 소스들의 정확한 위치와 문제점들을 굉장히 빠르게 발견하기 아주 좋은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S 아트 트위터, 리본 트위터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였는데요 어, 리본 트위터의 장점들이 이제 고역대들이 쨍하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역대의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소리들의 엣지감도 굉장히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그런 공간계 효과들 저희가 믹스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효과들인데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이 리버브 지금 양이 맞나? 적나? 혹은 뭐 딜레이 양이 많은지 적은지 뭐 왼쪽에서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A나 T 시리즈들에서는 이런 고역의 해상도에 비해서는 저역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상대적으로 조금 피곤하다는 라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S 시리즈로 넘어오고부터는 미드레인지 밑에 부분들 이 저역들의 반응이나 저역들의 양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이 좋고 밀도감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런 고역에 비해서 막 저역이 부족하다 혹은 저역 고역 부족하기 때문에 고역이 되게 피곤하다 이런 인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고가 라인업인 S시리즈 중에서 S2V와 S3V 이 비싼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개인 작업자들을 비롯해서 또 프로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셨을 법한 그런 라인업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유용하고 장점이 많은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요 가격대보다 조금 더 싸면 좋겠구나 기존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혹하는 게 아니라 헉할수 있는 그런 가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상 마치는 대로 저희는 아담 멸망전 공동구매 라이브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스피커를 오늘 구매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요 오늘 이제 멸망전 공동구매 라이브가 아주 꿀잼과 팝콘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